저 여기는 2단지 어, 단지내 전경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한참 봄이라 꽃들이 많이 피어 있고 저 멀리 보이는 실버센터 그러니까 노인정이죠. 노인정이 있고요. 바로 앞에 2단지 아, 관리사무실 있습니다. 도뮤토 아파트의 큰 특징은 어, 내부에 단지내에 공원처럼 조성을 많이 해놨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다 보면 은 국공립 어린이집 그 도미터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옆에는 아이들이 놀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휘트니스 어, 센터 운동을 할수 있게끔 문화생활 공간이고요 어린이집 옆에는 바로 어, 놀이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입구고요 자, 이상 이단지 아, 전경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보실 집은 b 타입 인데요 어, 입구 들어서면 신발장 건네 수납장 공간이 있고요. 어, 여기 이제 신발장이고요. 건너편에 이제 공용 화장실. 그리고 여기 작은 방. 자, 밖으로 보이는 공간이 어, 탁 튀어있죠? 여기는 두번째 방. 여기는 이제 거실인데 어, A타입이랑 비교해봤을 때는 어, 조금 음, 거실이 좀 작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도배라든가 마감재는 친환경 소재로 시공을 했고요. 어, 이곳은 주방, 옆에 어, 세탁실이 있고요 보조주방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어, 생각보다 공간이 여유롭습니다. 어, 거실에서 보이는 그 밖에 전경이 예. 제가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데, 어, 답답하지 않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도미토 아파트의 특징이 여기는 이제 안방이고요, 안방에서도 보이는 전경 그리고 안방 화장실. 옆에는 이제 드레스, 드레스룸이 있구요. B타입은 어, 약간 타워형이라 젊은 분들이 또 선호를 하구요. A타입은 어, 약간 이제 중년층이라든가 장년층들이 선호를 하는 그런 타입이죠. 이상 B타입이었습니다. 여기가, 어, 84A, A타입이죠. 안에 내부 어, 수납 공간이고요. 신발장 앞에. 옆에. 옆에는 어, 공용 화장실. 일단 내부가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돼서 깨끗합니다. 공용 화장실. 어, 지나면 앞에 이제 작은 방이 있고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 전망이 탁 트여 있어서 답답하지 않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주방이고요 두번째 방 주방도 마찬가지로 친환경 소재로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시공을 했고요 여기는 세탁실, 세탁실 겸 어, 보조 주방 공간이 널찍합니다. 싱크대에 거실이 생각보다 좀 넓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앞에가 탁 튀어 있어서 어, 답답하지 않는 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 옆에 그 작은 한평 반 남짓한 공간은 어, 보통 슬라이스 문을 달아서 애들 놀이방이나 아니면 어, 조그만 다이닝룸으로 어,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사용을 해도 관계없고요. 여기는 어, 안방 화장실이죠. 안방 화장실 안에 드레스룸. 생각보다는 공간이 좁지는 않고요. 무엇보다도 어, 앞에 가리는 게 없어서 어, 좀탁 트인 그런 공간에서 어,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들 놀이방으로 꾸면은 이상 A 타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전화로 와서 마이너스 P가 없어지고 계속해서 프리미엄 P가 플러스로 형성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와서 물어보는데 향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지만은 마이너스와 플러스, 마이너스 5천만원, 8천만원, 플러스 2천, 3천 물론 그 중에서는 팔렸는 아파트들도 있겠지만은 나름대로 얼마든지 금액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2억 후반대의 아파트가 공식적으로 34,5% 할인을 해서 1억대로 판매하는 중공후의 미분양 아파트, 지방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다양한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고 많은 지인들이 부동산 관련이나 시행시공 쪽에 일을 하고 실질적으로 친인척들도 마찬가지 부동산 쪽에 관여해서 대부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대한민국의 일부 돌아가는 현실적인 내용들은 대부분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유튜브에 올려드리고요 오늘은 지방에서 진행하는 미분양 중공후의아파트 평균적으로 중공후의아파트는 30-40% 4 5 0 할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20-30% 중후반 정도에서만 할인을 합니다 본 영상의 아파트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셔도 되고 뭐 제가 편하면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본 영상의 미분양을 진행하는 지인이 사촌형입니다. 실제 거제에서 부동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물어보시고 세컨하우스가 필요하시면 1억 후반대로 구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